저는 스스로 조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한 고민을 블랙 코미디 영상과 설치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고고한 것이나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것 또는 존엄성 등을 뜻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알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인 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마주한 상황에 파묻치지 않기 위해서 빛공과 농담을 선택하여 이상한 서사를 설계합니다. 이것을 현재의 기술과 그 기술이 드러나는 레이아웃을 빌려서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저 그리고 저와 닮은 여성들이 현실에 마주하는 여러 방식들을 드러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회상을 투영하고 싶습니다. 조소를 전공했지만, 영상을 주 매체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의 분위기가 매체를 제안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열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도 그때그때 그 과제에 맞는 매체를 실험해 보곤 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조각이라는 매체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아주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상물을 좋아하고 계속 접해왔기 때문에 그 매체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랄까요? 그런 게좀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에는 되게 많은 대중문화 레퍼런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대중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대중문화라는 게 작가인 저와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지식을 이용하면은 관객에게 제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에서 다루는 소재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여러 상황들 이것을 어, 일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형식을 통해서 영상으로 나타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되 그것만 말을 하게 되면 너무 작업이 막막하고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친근한 요소를 많이 첨가합니다. 심각하기만한 작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는 또 작업에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꼭 넣는 편인데 이것도 같은 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요소들을 첨가하는 게제 영상 작업을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은 내용 구상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 내용은 대부분 저의 일상에서 출발합니다. 2017년에 당송이라는 작업을 만들었는데 불합리와 부조리를 소재로 그 앞에 마주하는 작업들을 계속했는데 계속 마주해도 현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 바로 전년도인 2016년 10월에 미술계내 성폭력 캐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후유증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기운이 없었고 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이 떨어졌다, 당을 채우자라는 은어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처럼 많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혹은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주문 같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노래방 화면에 배경을 어떻게 정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맨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하루 종일 정자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자 안에 앉아서 정자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이런 구도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개인전 패팅 프레임은 애정 혹은 사랑에 관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드러내서 이건 사랑이 주제인 전시다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사랑에 관한 전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을 다룬 게 아니라 무언가를 좋아하는 팬과 그 팬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 이 둘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어떤 기묘한 애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나이브한 관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의 노동권 문제라던가 업계 관계자들이 팬들을 되게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남성 아티스트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thing? 이라는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주입하는 것처럼 인생의 단 하나의 사랑이라던가 뭐 천생연분이라던가 뭐 그런 게꼭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양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정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의지가 되고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전 패팅 프레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관객이 이 전시를 집중해서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공간에 영상 작업을 세 개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 영상 작업의 길이가 짧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개인전인데 제가 만든 작업을 그냥 잠깐 보기만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편하게 끝까지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빈백, 의자, 러그 등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볼수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구성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이 쿠션을 쓰다 누거나 배고 눕거나 할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 작업은 영상 작업을 받쳐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각 작업을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구체적인 역할로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와래 영상이 있고 그 아래에 설치나 조각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고 이거를 전시를 구성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탑 주변 체제에서 개인전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조각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중간지점에서 단독주연이라는 전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 기회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조각 작업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던 중에 투명한 조각 그리고 형태랑 그 형태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일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조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크릴이라는 소재랑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술을 합쳐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지금 좀더 연장선상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들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제가 과연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계속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크고 계속 새롭고 생생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학원 때 강사 선생님이 예술가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는 다른 직업처럼 예술가도 뭐 작업을 한 만큼, 노동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한치 앞을 알수 없고 그 속에서 저는 계속 흔들리는데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돼서 즐겁게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